어? 이 노란은 뭐지? 밟아볼까? 에스컬레이터의 노란 안전선 우리는 이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우와! 거꾸로 올라가니까 진짜 재밌잖아 어?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올라가면 위험해요 우와! 이렇게 내미니까 노래기구타는것 같아 자신의 몸이나 물건을 손잡이 밖으로 내밀면 안 돼요 바보다 바빠 내가 먼저 갈 거야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얌전히 줄을 서야 해요 특히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미끄러워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! 안전으로 가는 길 우리 모두 탑승해요!